어이쿠 손에 미끄러졌네 하면서 망치로 저 사람을 내려 찍을 것 같아요. 본인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공으로 표현되는데 상번 갈게요. 죄수다. 똑똑해. 똑똑해. 범죄인 스타일 공부만 할것 같은. 근데 약간 미스테리한 뭔가 있어 보여요. 평범하진 않은 것 같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. 아얘네 어, 스마트가야 스마트가. 저는 약간 학생 느낌.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? 좀.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네. 내성적인 느낌? 고독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느낌. 아슬 가릴 것 같은 사업가?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은데요? 가족 이 있다면 어떤 가족 있을 것 같아요? 얘는 외동. 저도 뭐 외동 아니면 거의 누나. 일정 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네요. 그 모습으로 볼게요. 어?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어? 마늘을 먹었어요 동굴에서. 어머나, 아 얘는 한국인이네. 한국인이다. <웃음>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같은 게 걸린 거죠.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얘한테? 수시로 변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의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. 변할 때는 갑자기 막 꼬물로 음. 변하고 곰으로 변하는 게 본인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곰으로 표현되는데 그 폭력 적인 게 약간 순한 폭력? 변해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! 영웅 됐어. 숲속의 왕 같다. 근데 왜 계속 화나있지 약간 예술과적으로 변하네요. 마지막 모습을 보실게요. 자, 마지막 모습입니다. 음. 어! 뭐야? <웃음> 엄청 귀여워졌는데? 과거로 간 거지.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자, 다음 릭터올요 어. 해적 같아요. 나는 유도, 어, 유도 마스터. 아, 유도하면 안 되지. 태권도, 태권도. 은둔의 고수. 과거에 이제 한 가닥에다가 뒤에서 지켜보는. 할아버지. 할아버지야. 싸움 잘하는 할아버지. 늑대 같아요. 자, 그럼 만약직업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트럭 운전을 한다든지. 로가다 그런 거 음. 같은 거. 운동선수? 늑대 인간이요. 저는 약간 자연인? 배달해주는 사람 같아요. 배달해주는 사람? 배달 아저씨 배달 아저씨 자, 이 캐릭터는 10년간 땡땡했으다 58만 4 6 4 7이에요 10년간 이게 어떤 했을까요? 뭐지 망치질라 그나이 땡땡했을 뭘까요? 킬 살인 살인이야 살인 어이쿠 <웃음> 손에 미끄러졌네 하면서 망치로 저 사람을 내가 찍을 것 같아요 58만 번을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야 58만 번을 실수로 죽인 거야? 이혼 이혼 <웃음> <웃음> 소진이 끌어졌다 <웃음> 성격은 살짝 소소하다 난 밝을 것 같아 또 옷을 보면 또 가난해 근데 머리 스타일은 또 부자 같아 귀여운 느낌?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음, 착하고 맹해 보이네요 얘가. 숲속의 아이 뭔가 림프 같은 느낌 가족 관계는 어떻될것 같아요? 할아버지 할머니 어 엄마 아빠 없을 것 같아요 원시인, 브루스타지는 한 보가터요. 오, 같은 인물이에요. 같은 백... 아 이거 <웃음> 앞에 나왔던 캐릭터랑 같은 아, 인물인가 그 인물 보네요. 아 <웃음> 아 얼굴을 가려야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. 음, 근데 마스크를 왜뭐카면왜 뭐, 이렇게 막고고 있을까? 못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다음 거 할게요. 어, 어, 귀가 커. 고블린. 요게다, 요게. 요자 야. 요정의 적. 배탈거 같아, 배. 아, 선장옷 같잖아. 뭔가 왕자 같긴 한데 마녀나 이런 나쁜 캐릭터에 당해가지고 <웃음> 마법에 걸린? 움침하고 약간 사악해 보이기도 하고 드라큘라 백착같이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해를 끼치고 뭐 그런 캐릭터. 오, 엘프. 지태곤 <웃음> 닮았어 <웃음> 약간 그 표정이 약간 살짝 지 생각났어. 아, 귀가 왜 이렇게 커? 아니 아무리 앨프라고 해도 솔직히 좀 정도가 있어야지. 상영회가 얼마나 많은데, 상경회가 가서 이거 좀 줄이면 되는데. 나빠. 무조건 나빠. 표정이랑 손짓이 너무 나빠. 성격도 나빠 보여요? 네. 성격 나빠 보여요? 네. <웃음> 중이병 아, 나는 너무 뭐 불쌍하고, 아, 너네내 아래에 있다. 뭐 이런 느낌. 사람이랑 사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. 둘이서. 뭔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표정?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여자인데 되게 막 거칠게 살아온 오우 앤 그러니까? 오빠 네명 있어. 근데 그래, 나랑 비슷하지 않아? 뭐 머리 색깔, 눈동자 아니 너 엄마구나. 지금 성격만 하고 저희 각각 이해볼 수 있어요. 말을 게 숨기지 않고 막 직설적으로 하는 무툭툭하고 음. 어,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녹아내린다 그리고 얘 이상형이 자기 그 발실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있을 것 같아요? 네